시동을 끄고 펜을 이용해 미션오일 온도를 떨어뜨려줍니다 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존 미션오일을 배출합니다 해당 차량은 약 16만키로 정도 주행했으며 오일 교체력이 없는 상태인데요 배출되는 오일의 색깔이나 냄새 모두 안좋은 편에 속합니다 오일 배출이 완전히 끝났으면 기존 오일펜을 제거합니다 필터 내부 모습이 있고요 신품 오일팬과 오일팬 고정 볼트들의 모습입니다. 제네시스나 EQ500에 적용되는 파워텍 8단은 오일팬과 필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워텍 차량들과 비교해 손쉽게 필터 교체가 가능하게 만든 점은 장점인 것 같네요.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줍니다. 준비한 오일은 캐스트로 트랜스맥스 ATF 덱스론6입니다. 해당 차량의 미션오일 규격인 SP4, 알라를 충족하는 100% 합성유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 어댑터를 장착 후 신의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고 변속을 시작하구요. 엔단이 위치 후 레벨링 작업이 시작합니다. 주입구를 개방해 과수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미션 오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신품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 범위 내인 56도에서 마무리하였으며 플러그를 체결하자마자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네요.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해주고요. EQ500에서 배출된 미션 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은 기존 사용류, 우측은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로 생각보다 기존 사용류의 양이 적은 편이네요. 배출된 오일들의 샘플링한 모습입니다. 우측에 있는 오일이 현재 차량의 오일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체된 볼트들의 모습입니다.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플러그 및 오일팬 모두 깨끗하네요. DTC 체크 후 출고합니다. 깨끗하게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